어이씨, 야 좋아? 아, 진짜 일거 야, 쎄끈하게 어 정말 일어나 아, 힘들어, 빨리 집에 가고 싶다 <웃음> 서울 탈환할 때 언제고 벌써 힘들게? 몰라 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나? 야 뭐야, 어디가? 야! 빨리! 빨리야! 뭐야? 목차 왜? 지금 말발데 뛰어! 아. <웃음> 야 목차를 맞다 야! 아춘다 <웃음> 오늘 뭐 하니? 공부 좀 하려고요. 부어 공부 열심히 해. 아빠랑은 별일 없니? 네 없어요. 근데 있잖아요. 아빠가 허니 드세이즈 마이. 엄마 아프신 것 같은데 먼저 끊을게요. 아니야 아니야 어, 엄마 통화할 수. 있... 야아... 어이 똘마니 나와 아나 연습 중이야 나와 지한이가 할말 있대 할 말? 야 하라 그래 심각한 일인가 봐 나와 고드탈땐좀 벗어라, 새끼야. 거기다 밤인데, 아, 왜? 뭔데 이렇게 다리 위에서 가로로 잡고 있어? 지한이한테 물어봐. 뭐야? 왜 이렇게 느끼하게 쳐다봐? 나... 애인 생겼어. 진짜냐? 애인이라니, 정말 로맨틱하네? 고마워. 뭐야? 야, 너 애인이 생겼는데 뭐가 문제야? 왜? 가슴이 작아? 어? <웃음> 아니면 섹스 가기 싫대? 어? 섹스! 그만 좀 해! 남자야. 남자? 남자? <웃음> 뭔 소리야 그게. 너 애인이 남자라고. 지현아, 그게 무슨 말이야? 나... 게이야. <웃음> 야. 게이라고? 지한이 너가? 게이라고? 시. 난 그런 거존재한지도 몰랐는데. 와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<웃음> <못 잔. 웃음> 웃긴가? 야 미안하다 지한아. 근데 진짜냐? 응. 음. 진작 말 못해서 미안. 야 음. 그러면 섹스는 어떻게? 진짜 후장호라는 거야? 글쎄, 나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? 야! 아니 너는 섹 x 사 해보고 네가 개인지 어떻게 알아? 야, 너 여자랑 섹스해봐서 여자 좋아하는 거았냐 아니 멋있어 입이 뭐라고? 멋있어 용기 있게 고백한 거 고마워 여기 다 같이 가자 야이 i 네가 어디 가자 할말도 하고 어딘데? a 어 페스티벌? 야다 n 스 a t a n 는데 Tanga. Tanga, Tanga. Tanga, Tanga. 야 다들 가서 춤추자 응? 정말 괜찮겠어? 응 Tanga. t a 데 g 예너 서울 가게 생겼다 야너 서울이야 나야 소울! 아, 이제 다들 시간 비워놔! 알았지? 당연하지! 너무 신나! 너무 빨라거기야나뭐 있지? 샴푸라! 황홀한 팬티! 사줘! 대체현아 근데 너 애는 누구냐?